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블랙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및 수급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준비를 좀 하긴 하고 있었는데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편집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작합니다 자이 블랙펄이라는 녀석은 게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모여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 펄을 사용할 때는 본인의 성향 및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펄 사용법이 좀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막 시작한 초보자 기준으로는 가장 효율이 좋은 아이템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이 웜지원에 있는 스타트 상자 2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1200 블랙펄로 상급 블랙스톤 7500개를 주고 블랙스톤 가격이 24,500이기 때문에 경매장 최저가 기준으로 약한 1억 8천만 정도 됩니다. 이게 경매장에다 대팔더라도 1억 2,800만이기 때문에 어그 황금창고 입장권보다 320만 원화 정도 이득입니다. 거기에 무게, 호빵, 사료는 서비스고요. 자, 일상생활에 여유가 좀 있어서 게임을 자주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무게 및 가방은 별 필요가 없지만 자주 할수 없다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긴 됩니다 그리고 무게보다는 가방쪽이 효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면 무게는 초과되어도 아이템을 계속 얻을 수 있지만 가방은 꽉 차버리면 더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망할 잡수정 잡광원석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진짜 자 그리고 꼭 사야되는 펄 아이템을 추천해달라 딱 하나만 살수 있다 하면 전 무조건 캐릭터 슬롯 확장권 3개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펄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곳은 바로 이벤트 상점입니다 이벤트 상점은 기본 상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벤트 상점에서 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서는 보통 100펄 정도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 신화유물, 심연 광원석 심연 보석은 과금을 안하면 진짜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면 답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펄을 사용하더라도 이벤트에서 얻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해당 아이템들은 이벤트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스톤, 파편, 발크스 따위를 지금 받을 때가 아닙니다 자그 밖에는 이제 본인의 전투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일간 또는 주간 또는 월간 구매 제한이 없는 아이템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아니 참을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면 월간, 주간, 일간 무제한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을 아끼려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돌파 상점에서 파는 상급급결정 같은 경우는 펄로 또는 은화로도 안 사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격대비 효율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세대 말을 엄청 힘들게 만들었는데 교감이 똥이다 아 이거 무가금인데 다시 키우려면 진짜 세월 엄청 걸릴 건데 거기다 다시 키운다고 좋은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랜덤이라 이때는 말교감 변경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탈모를 방지해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펄 사용처는 바로 심연광원석 그리고 심연보석의 추출입니다 더 좋은 심연보석이나 광원석을 얻었을 때 심연광원석 및 보석을 제거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뽑아서 보조캐릭을 주세요 이 심연, 광원석 및 보석은 충분히 200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무기, 방어구, 의상이요? 하, 이 개인 취향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상, 합성 이 녀석은 진짜 위험한 녀석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은 1세대만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건 도감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벤트 할때 4세대 5세대 랜덤상자 이런 것들을 100펄 또는 200펄 투자해서 노리는 편이 펄 자체는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펄을 사용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특정적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이 신화 검은 기운을 추천합니다 주간 상품에 있는 유일 검은의 기운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뭐그 밖에 유물 파편이나 연금석 파편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연금석 파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 무가금 당할 수 있고 유물 파편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고대 유물재단에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유물 쪽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일일 상품에 용맹의 증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투력 6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한 개가 250만 은하의 가치가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은하가 필요하다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펄을 사용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좀 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펄을 쓰려면 펄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펄 수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펄 수급 방법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일 과제 수행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20펄이 있습니다 이거는 5회때 5 10회때 5 15회때 10펄에서 총 하루에 20펄씩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월드경영입니다. 월드경영에 신화등급 보상상자와 월드경영의 신뢰도 200마을에서 블랙펄이 구입 가능하죠. 신뢰도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 200펄씩 수급이 되고요 신화등급 상자는 50 또는 200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50짜리 200짜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출석 이벤트 보상입니다. 이 출석 이벤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7일에 한번 14일에 한번 해서 총 300펄씩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일회성이긴 하지만 도전과제 달성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벨 달성 그리고 돌파 달성에서 블랙펄을 꽤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요거는 챙겨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친밀도 보상입니다 이 친밀도 보상 같은 경우는 많은 펄을 수급할 수는 없고 일회성이긴 한데 그래도 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두머리 지식레벨 보상입니다 우두머리 지식레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34렙 아니면 뭐 44렙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할 때마다 블랙펄을 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토벌에서도 블랙펄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투기장 시즌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투기장 시즌이 끝날 때마다 본인의 티어에 따라서 블랙펄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재는 끝난 컨텐츠 긴 한데 이 깃발 전쟁이라는 컨텐츠에서 2000펄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게 프리시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을 진행할지 안할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어쨌든 펄을 수급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벤트 보상으로 펄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특정 일에 푸시 보상으로 펄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단발성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금입니다 과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펄을 수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결국 펄을 수급하는 방법은 과금 빼고는 노력이나 시간이 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펄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아이템은 펄로 구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펄을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건제 생각에는 이벤트를 할때100펄로 추가 기회를 얻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블랙펄 효율적인 사용법 및 수급 방법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